자 이번에 한글 게임이 나왔어요 헬 아키텍트라고 합니다 자딱 보면 느낌 오실 거예요 예 산소 미포함이랑 비슷한 유형의 한정된 공간에서 이렇게 마을을 구성해서 발전시키는 건데 이거 지옥이죠 지옥이면 어떻게 된다? 마을이 아니라 그냥 지옥 공간을 만들어야겠죠 그쵸? 막 고문하는 공간이라던가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거예요 자 어찌 됐건 여기는 뭐 자원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프로로그라고 해서 아직 공식 오픈 버전은 아니기 때문에 정식 버전이 나오면 또 자원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봤을 때, 음, 복잡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어됐건 한번 플레이 해보고. 자, 여기 보시면 그 고통이란 수치가 있어요. 딱 보면 느낌 오실 거예요. 이게 뭐냐. 그 고문을 하면 얻는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인 목표는 고문을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저 고통수치 가지고 뭔가를 하면 되겠죠. 자, 뭔가를 할지는 이제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아이언메이드는 만들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뭐 대부분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이언메이드니 뭔지. 그거 철의 여인이라고 해서 고문도 오잖아요그렇죠 근데 지금 바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들 고문시키려면, 그, 나름 먹고 살수 있는 수단을 먼저 만들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쪽에 땅을 먼저 파고 여기에 뭐가 있죠 이게 저희의 궁극적인 퀘스트예요벨제부부라는 녀석인데 제가 동영상은 스킵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 얘가 어떤 숙상을 따라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통수치를 최대한 긁어 모아서 그 동상을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아, 와중에 얘는 멍청하게 이렇게 쭉 내려가 버리네요 자 이런 거는 사다리를 만들어 줘야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이쪽도 좀 채굴 합시다 자, 기본적으로 석탄이라던가 그 철이라던가 이런 거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 채굴을 할수 있을 때 최대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 먼저 만들지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마 먹는 거하고 자는 거하고 뭐 기타적인 거그 의식주를 좀 먼저 해결을 해줘야겠죠. 여기 옷은 없어 보이긴 한데 그 시카고 주만 먼저 해결 해봅시다. 자 아래쪽에 다 종이상자 쩌네요. 그렇죠? <웃음> 종이상자라고 합니다. 자이 아이를 만들어줄 거예요. 자, 위에다 지을지 아래다 지을지 이건 좀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위에다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이런데다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판자를 좀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빨리빨리 해주시고 어차피 아래쪽에도 건물을 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패스 지금 네명이 있기 때문에 집을 네개 지어주면 되겠죠. 하필이면 왜 종이박스일까요? 저희가 고양이도 아니고요. 자, 이렇게 치워줍시다 그리고 아래쪽도 공간을 좀 만들게요 이렇게 그 자원은 최대한 많이 익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다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탐사를 좀 떠날 거예요 일단 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여기 땅을 파면 되겠죠 그쵸?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먼저 고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을 먼저 만들게요 여기 보시면 살 농장이라고 되있는데자 과연 살은 어디서 얻는 걸까요 자 빨리 만들어 주시고 자 보시면 지금 흙 가지고 고기를 만들고 있어요 뭔가 여기다 시체를 쌓아놓고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 치고 생산 건물도 옆에 만들어 줍시다 일단 고기를 요리할 수 있는 이 조리도구 있죠. 이 가마솥을 옆에다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또 공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사다리도 연결시켜주고 여기도 땅 파고 이 아래쪽에 석탄이 많네요. 석탄 파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석탄 좀 팔게요. 자 이런건 삶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탭을 눌러보시면 요리하는데 적합한 사 삶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일단 메튜를 시키는게 좋을 것 같아요. 자매튜를 잠깐 얘 고문시켜야 되잖아? 아니야. 굳이 이번 프롤로그에는 작은 공간이 안나오기 때문에 해제공보증 고문기구 안나오기 때문에 그냥 얘를 그 요리사로 지정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여있죠? 이 자, 지정은 이렇게 한다. 좀 불편하긴 하죠. 원래 산소 밀포함이나 그런 데에서는 여기가 좀 복잡하고 여기서 웬만한 걸다 시킬 수 있었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능을 분리시켜 놓은 것 같아요. 아, 왜 빈둥빈둥거리고 있어, 얘네들. 자, 그리고 똥을 쌀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일 바닥을 짓고, 자, 물 스퀴저라고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줄게요. 딱 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똥을 쌓아요. 그똥 가지고 여기서 물을 뽑아요. 그렇게 됩니다. 더럽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밥 먹는 공간을 여기다 만들어줄게요. 자, 이쪽에다가 사다리를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 땅파파겠습니다 자, 식사 공간 여기다 만들게요 구유라고 있어요 구유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물을 퍼먹을 수 있는 양동이가 있어요 그쵸? 양동이도 이렇게 지어주고요자 이렇게 만들어줍시다 자, 그 다음에 물을 만들 사람도 지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누르고 아벨 이죠 아벨을 지정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아벨을 선택해서. 이 아이가 아벨이죠. 자, 얘는 물을 선택하게끔 하고, 그럼 우선순위 어떻게 정하느냐. 여 캡스랑 누르라고 돼있죠. 숫자가 높을수록, 자, 숫자가 높을수록 우선순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 개념이에요. 원래 1순위가 제일, 그, 먼저 처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산소, 그, 산소 미포함에서. 표현이 돼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역순이에요. 역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파놓고 자원이 만들어지 때까지 기다립시다. 지금 아직 동싼애내가 없는데 적나라하네요. 그죠 이제 고문기구도 만듭시다. 자, 아이언메이드 만들게요. 자, 아이언메이드 가지고 고통 수치를 얻어야 되는데, 이 고통을 시키는 것도 취향을 탄다. 얘들이 미쳤나봐요. 그, 그러니까 과학적인 걸 좋아해요. 자, 릴리스가 나와서 얘기한데, 뭐, 이런 거는, 뭐, 이거 만들란 얘기예요 고통가지고. 자, 태키를 눌러봅시다. 아이언메이드는 딱 출혈 고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정이 돼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여기 아벨이 지정돼 있고, 이쪽은 매튜가지정돼 있죠. 그러면 이 고문 도구에는 다른 사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브 같은 경우는 출혈 내성이죠 아니 출혈을 좋아하죠 그쵸? 그래서 이브를 찾은 다음에 여기다가 쳐넣습니다 호이 보여드릴게요 광호라구만 자사고통 이게 보너스 생겨서 고통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고통을 좀 추려낼게요 자 행복해 보이죠 네,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아, 이쪽에다가 고문 기구를 몇개더질 거니까 바닥을 만들어 놓고. 할일 없죠? 그러면, 자, 또 자원을 얻기 위한 탐사를 떠나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땅을 파봅시다. 여기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됐고. 자, 고문 받다 지키면 집으로 돌아가서 좀 쉬거나 똥을 싸거나 물을 먹거나 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도구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배고프면 이쪽으로 와서 뭔가를 먹을 거예요. 그건 좀 지켜보면 돼요. 자, 그런데 고통을 먼저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아니면 이쪽을 먼저 업그레이드 시키느냐 이건 좀 판단하셔야 돼요. 왜냐면 물이 생각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배설물 자체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이거 보시면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고통이 들어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통이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 우선순위에 따라 그냥 개인적 취향에 따라 먼저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고통을 먼저 할게요 그냥 지금 게지 하나 얻는데 8단계까지 들어가죠 업그레이드 시킨다 그 6단계까지 줄어들죠 좀더 빠르게 고통이 추출된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다 치고 자 그래서 여기는 와못 올라갔니? 자 석탄 어디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저 아래쪽에 석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내려갑시다. 내려가야 돼. 그리고 공간 체크하고 이렇게 까야겠죠그고 여기도 이렇게 땅을 파야 되고. 됐어. 얘 예, 하다 말고 어디 갔니? 자, 200 들어갔는데, 음. 200 들어갔는데, 여기 먼저 업그레이드 시킬까요? 아니, 지금 물이 많이 나버으니까 내비두고. 자, 아이언메이드 하나만 더 만들게요. 제가 한 명이 더 왔기 때문에, 음, 더 지어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 지을게요. 빨리 만들어주시고 자 이런식으로 식사를 한단 말이죠. 오케이 자 이거 완성이 됐으니까 어깨도 한번 시키고 그 다음에 출혈개통애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봅시다. 아이고 이번에 출혈개통이 없죠? 아 잠깐만 네로가 있네요. 너 네로 지금 이번에 뭐하고 있니? 여기는 아베이 하고 있고 이쪽은 매튜가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는 네로가 들어가도 됩니다. 네로 오이 이게 참고로, 그, 신앙이라던가, 예전에 잔악했던 사람들 이름을 좀 많이 차용한 것 같아요. 네로도 있고, 아벨도 있고, 카빈도 있고, 뭐 베로니카도 있고, 뭐, 이름이 약간 좀, 그런 죄악에 관련된 그런 애들이 이름이 많죠.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50초 남았고. 여기는 못 올라갈 것 같아요. 그 다치고, 사다리를, 뭐, 이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지 뭐. 됐어. 내로 어디 갔어, 내로. 그리고 너 똥, 똥못쌌어 잠깐만. 그똥 싸러 가면 되잖아. 그래. 자, 그리고 다시 내로 선택한 다음에. 내로를. 여기다 배치시키면 돼요. 호잇! 제 치료할 개통이기 때문에 얘도 사고통 나오고 주기 치료 났으니까 금방 될 겁니다. 자, 여 명이 됐어요. 집을 하나 더 지어줄게요. 자, 그리고 집 괜찮은 유형인지 한번 봅시다. 그래, 좀만, 좀만 더, 좀만 더. 아, 이번에는 개통 수치가 좋은 애들이 없네요. 슬프네요 그쵸? 아니 그러면 화장실 순위를 올리면 되잖아 이거, 이거 올려줄게요 급하면 싸러 오던가 됐어 자 이렇게 놓고 그리고 고기가 좀 모자르죠? 이거 그냥 살 공장을 좀업그레드시킬게요 그래서 살생산량을 좀 늘립시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뚫어줄게요 이쪽도 바다에 타고 쭉 올라가고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 근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그똥 있죠 똥똥 똥? 똥이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시켜야 될 것. 자똥간을 업그레이드 시켜습니다음 이번에는 문이 생겼으니까 애들이 뭐좀 편하게 쌀수 있겠죠 편하게 쌀수 있다는 건 그만큼 더 많이 쌀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더 필요한 게 여기 금속 있죠 자 이쪽도 땅을 팝시다 땅 파고 또 석탄 있는데 어딨죠? 이쪽으로 좀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도 땅을 팝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함들이 점점 많아지면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감안해서 그 애들 속성에 따라 고문독을 좀 준비해야 될 거예요. 지금 물개통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출혈개통이 좀반 있는 것 같고, 냉동개통도 있네요. 그렇 이번 에엘리자베스라는 아이가 들어왔는데 냉동개통입니다. 자 고문도구 중에 냉동개통이 있네요 다 호잇. 바로 만들어줍시다 여기다 만들어줄게요 자 그리고 이쪽도 깎은 다음에 사다리 연결하고 자 이렇게 합시다 얘는 좀 비싼 건물이다 보니까 그 고통이 들어갔죠 이리 온. 들어가. 한번 지켜봅시다. 몇 고통? 야 6고통 좋아요. 해피합니다. 이거 어깨드 시키면 어좀 많이 나올 것 같죠? 개 좋았어. 자 6고통 좋아요. 이러면 금방 모일 것 같은데? 여기도 애들이 지정되어 있으니까 금방 될 거예요. 자 한두 명만 더 나오면 자원도 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냥 무난하게 도와, 돌아갈 것 같아요 일단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자 고통 생기는 거 보십시오 이것도 주기를 줄이면 금방 모이겠죠 아하 자 빈도가 빨라지고요 회피합니다 행복하지? 행복하지? 그래그래 그래. 자 나중에 한..어디보자 고문도구 중에 출혈 상위계통이 있어요 250정도 모으면 치과의자라는게 있죠 이거 딱이낌오 보죠 그래, 이거를 하나 지을게요 이거 가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많이 뽑을 수 있겠지 잠깐만 물이 없다고? 아 이러면 머리 아프죠 자 애들보고 똥간을 좀 많이 가라고 언급을 좀 시켜줘야될까 자 이렇게 합시다 똥은 싸고싶을때 싸야돼 그리고 이런것도 우선순위 좀 올려주고 자고싶을때 좀 자고 먹고싶을때도 좀 먹고 그래 이렇게란 말이야 자 그리고 한명이 또 왔죠 여기다 지어줄게요 자 이번 아이는 특성이 어떻게 되죠? 베로니카 카인이란 아이가 있어요 어 잠깐만 희망으로 가득 차다고? generate a suffering 잠깐만 base suffering이 잠깐뭐얘바꿀게요 어. 예,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얘가 얘보다 높게 줄수 있는 아이가 생겼어요 카인이란 아이죠 이거 잠깐 생기는 인데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자 이렇게 집어넣고 바 다리 하나 만들고 자 내려와봐 과연 시비 고통 아 고통을 즐길 줄안자구나자 그리고 이거 해체하겠습니다. 자고 치과의사로 바꿀게요. 저리죠. 이거 업그레이드 시킬까? 어, 그래도 될것 같은데 어이? 과연 기복호통 아 좋아요 자직관이사 건물 하나 짓고 얘는 옆에다 지어야겠다 너무 크네요 이렇게 해놓고 이기다가 사다리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바닥 만들면 되죠 야니 혼자 다 해먹어라 상당히 고통을 즐기고 있는 자입니다. 고통 수치는 좀 모아놓을게요. 그 이유는 아실 거예요. 바로 치과 의자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한다 이거 위에 위에 위에 줘. 위에 해주지 않으면 그래. 아니 여기 여기 아니 여기 너를 고문시키고 싶구나. 을게요 멋지지 않습니까 뭐, 인터넷에 보면 이런 말 나오잖아요 KGB의 유산이라고 <웃음> 그래서 잠깐 잘못 지었죠? 이거 없애고 취소하고 자 출혈 고문을 좋아하는 아이를 좀 데려올게요 아0게도1 0 0넣 없고, 얘는 일하고 있고, 내로? 이브? 잠깐, 이브 일하고 있고, 누가 들어갔을지? 내로밖에 없네요. 내로 시킵시다. 내로를 선택한 다음에, 이하 예, 있죠. 자이 아이 먹는거 다 끝나면 그때 이제 지정을 할게요. 지금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여기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크... 고통 달달하고요. 불대... 불개통도 불 있기 때문에 불개통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용광로죠. 이 아이는 여기다 짓겠습니다. 그리고 내려 놀고 있지? 어디 갔어? 네 로야 어디갔니? 여깄죠? 배치 끝! 크. 우와 좋아요 6호통 아이 굳이다 예약 특성이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 업그레이드 시키면 괜찮지겠죠? 아 그래도 주기가 빠르니까 좋네요 자, 500호통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풀어그레이 시키면, 어, 얘는 거의 쓸만하니까 일단 대기를 합시다. 참 보기 좋네요.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지금 7명이 됐고요. 곧 있으면 애들이 올 거기 때문에 집을 하나만 더 지어줄게요. 이 아이죠? 자, 이 아이 지어놓고. 그냥 자원들 부족한 거인지 확인해 보는데 지금 여전히 석탄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석탄 을좀 캐러 가야 됩니다. 미난데 어쩔 수 없죠. 야 이런 석탄 좀 캐보면 안 되겠니 이거? 여기도 하고 됐어. 저 500까지 모인는데 얼마 안걸려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불지옥 아 맞다 지금 배차시키면 되겠다 자 불지옥을 좋아하는 자 베로니카 이아이죠너 어딨니? 아니 그좀 먹고 오던가 그냥 베로니카를 나중에 식사 끝날 쯤에 그때 좀 지정을 할게요 지금 이게 먹는 게그 대결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좀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 좀두 개씩 지어줄게요. 그리고 우선순위 올립시다. 됐어. 자, 빨리 만들어주라. 아, 친히 고통을 받으러 가는구나. 네, 그럴 수도 있지. 자, 이게 완성되면 여기 있는 애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쵸? 저 여기 와서 먹기 시작하죠 그래 많이 먹어 자, 500 크레이드 가자 100고통 12고통 아 행복합니다 아무런 특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고통 뽑아해죠 그리고 여기도 미리 어깨드 시킬게요 100고통 100고통 300고통 필요하죠 자 이제 베로니카를 이쪽에다 지정을 할거예요 이거 먹나 정신이 없는데 그... 그거 먹고 나서 나좀 봐요. 조금 있다가 또 자러 갔어. 베로니카 어디 갔니? 찾아봅시다. 아, 근데 똥을 못 쌌어. 똥을 못싸면 좀그런데자이불을 그러면 이불 불고문 계열이니? 아추혈 계열이구나 자 불고문 계열은 베로니카밖에 없으니까 베로니카를 데려올게요 이 아이죠 아또참혹하고 있어요 그래 먹고 싸면 되겠네 그치? 기다릴게요 그리고 8분 남았으니까 나중에 대비해서 여기다가 또 집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자원이 부족한거야 아직 부족하진 않아 보여 300대에서 풀 업그레이드 가자 좋아 이쪽 라인은 얘 빼고 다 업그레이드 되는데 얘도 업그레이드 시킬거예요 아니 그러 없애고 이쪽에다가 그, 뭐였지? 치과의사 도구를 더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야너 그만 먹어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됐다 자 제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몇 고통? 13 고통. 아, 고통. 아, 좋아요. 좋아요. 자, 이 정도면 되겠구만. 애들이 아주 해피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킵시다. 그렇만해 놓고. 나중에 250 생기면, 그, 이 치과의 사 도구를 좀더 만들게요. 음, 아래쪽을 좀더 확장을 시킬까? 자, 여기다가 하나 지울게요 네, 바집대 하나 지어놓고. 만약에 되게 좋아. 이렇게 할게 자, 1단계 완료했다고 떴죠? 오케이. 자 벌써 500이나 모였어요 금방 모이죠 어디 보자 치과의사로 바꿀게요 어차피 출혈 개통이 여기기 이 때문에 이걸 없애고 이쪽으로 갈아타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앨 거예요 근데 누가 아 이브가 자리 잡고있네요 그럼 기억했다가 이거 없앨게요 그리고 이쪽에다 이브를 지정하면 되는 거야 이브 어디 갔니? 여기있죠 먹느라 바쁘구나.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먹고 나면 여기 지정합시다. 이것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500까지 모았다 풀업게이드 갑시다. 저 감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릴스라고그 악마의 어머니 있죠? 그러니까 인프라를 갖추라고 얘기한 건데, 인프라라는 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그걸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금방 끝나죠. 됐어. 자 그만 먹어. 그만 먹어. 빨리 먹어. 화장실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화장실 좀더지어줄까 연산을 더 짓고요. 어? 이브 이동했죠? 이브를 찾아라. 얘 있죠? 여기까지 갔네. 자이 아이를 여기다 배치시킬게요. 고통이 중요하니까 자, 몇 고통? 6 고통. 그러면 이제 플로크리다 하면 12 고통이 되겠죠. 오이. 야, 12 고통. 행복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티게, 36에 46이 되겠죠. 그렇죠? 한이 정도만 유지해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야, 더 이상은 치지 맙시다. 이제 퀘스트 밀어야지. 얘는 갇혀있으니까 이거 빨리 데려와야겠죠. 데려옵시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 한을 좀켜볼게요 여기는 이거 깎아야지만 이쪽을 켤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고. 됐어. 자, 두 번째 업그레이드는 얼마나 들어가요? 뭐, 500쯤이야, 금방 하죠. 너무 해피해 보이죠? 그쵸? 아 너무 좋아한다 너무 좋아한데? 자 이제 고집가 얼마 남았어요 이제 두번째 건설도 진행을 할게요 지금 고통수치가 금방 금방 해보게 되죠 어, 여유있을 때 장식이라도 좀 꾸며줍시다. 커불 같은 거 있죠? 여기다 만들어줄게요. 자, 이쪽에도 만들어주고. 벌써 아홉 명이 됐네요. 자, 집도 하나 더 지어주고. 여기다 지으면 되겠죠. 오이 됐어. 또 석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좀 챙겨서 써줘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지? 사실 이게 플로그 맵이라서 그닥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뭐 이건 어쩔수 없고 땅은 좀더 팝시다 자 이렇게 파놓고 여기다가 사다리 만들고 됐어 자 어느새 2단계 완료했죠? 이건 또 뭐야? 왜이래? 자 바깥에서 뭔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죠. 지진이 약자요? <웃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냐자 근데 고통을 많이 수집하여오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가 벌써 천 이상 모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죠. 그냥 구경만 하면 될것 같아요. 이미 모였다고 끝났네요. 아, 쉽죠. 야 이거 너무 사이좋게 먹는다 그렇지? 자 아무튼 이제 퀘스트를 마무리 지읍시다 이제 저희가 즐길만큼 즐겼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된것같아자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고문 장면이 정말 리얼하군 자 내려와서 고문을 받으십시오 아 다들 어디가 고문 받아야지 자, 그래서 이거 몇초 나왔니? 반 남았죠? 뭐 이러면 됐어요. 자, 지금 이게 생각보다 콘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공식 버전 나올 때까지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 제가 해금 안된게 생각보다 많고, 그 다음에 이게 더 나을 가능성이 있어요. 더 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더 지켜보면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지금 뭐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이거는 이그 스토로그 시나리오만 완료하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자 얼마나 남았니? 역시 모니까 어깨도 시켜놓고자고디가 얼마 남았어요? 그래요 이게 그놈의 동상이었죠. 동영상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놈의 동상이에요. 그죠?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컨텐츠만 보강이 되면 더 재밌게 플레이 할수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평가 나쁜 편은 아니거든요. 그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봤다가, 그 정, 공식 출시되면 그때 한번더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